안녕하세요. 이리일입니다 오늘은 댓글이 있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저는 소통왕이 되겠습니다. 소통왕 이리일 여기는 이현님이 아! 비밀인데! 라고 댓글 달아주셨고 배주무님이 마미션매드클라운인과 비밀이에요. 이렇게 달아주셨어요. 그리고 창모패션 창모패션 영상에는 뚱박스님이 아! 먼지털이게라뇨 제가 슈퍼비 머리 살짝 먼지 처리기 갔다 그랬거든요. 오늘도 잘 봤고요. 0.5초에 오타가 있네요. 저 오타쟁이에요. 오타쟁이. 이성태님께서 깔끔한 칸님께서 크롬 마츠 마르지엘라. 제이스카님께서 개인적으로 크로마츠 마르질 악세사리 투탑이라고 생각해요. 둘다 비싸지만 너무 예뻐.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비싸서 예쁜 것도 한몫한 거 있는 것 같아요. 예린님 목소리가 너무 매력적이신 KYP님께서 달아주셨습니다. 아 정말 감사합니다. <웃음> 진짜 짱짱 감사해요. 인트로 최고당 창모 인트로 할때 제가 이번에 살짝 조금 바르게 했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알아봐주시는 분이 있으면 굉장히 뿌듯하단 말이에요. 굉장히 뿌듯합니다. 안태현님께서 귀걸이 존네 아 감사합니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귀걸이요. 창모장. 인제님도 짱. 아 그다음 영상 찍은건 쌈디 셔츠 화려한 패턴 셔츠 추천 영상을 찍었는데 어제 실친 중한 명이 아 이거 진짜 유용했다고 해서 굉장히 굉장히 뿌듯했습니다. 지이스카님께서 베르사체 무한 리필 드링크게 내 일학장. 가사를 적어주셨어요. 베르사체 많이 좋아하더라고요. 래퍼들이 살짝 분해나서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썸디 보니까 베르사체 베르수스 옷을 공연 영상에서도 많이 입고 나 혼자 산다에서도 진짜 많이 입고 오더라고요. 배준호님은 베르사체 셔츠들은 너무 골드골드해서 난해하다고 하셨어요. 이런 화려한 거 좋아하지 않으시는 것 같은데 맞나요? 아바 아바타 바스님께서 제키와이가 자주 끼고 다니는 고글 안경 어디 제품인지 알수 있을까요? 아무리 찾아도 안 나오네요. 전 시그니처가 뚜렷한 제품이거나 아니면 제가 좋아하는 브랜드 제품이면 바로 바로 알아채는데 잘 모르는 거는 저찾기가 어렵습니다 어려워 또베르사체영상을 뚱박스님이 어? 베르사체 너무 화려하다 덕분에 늘 패션지 하나씩 얻어갑니다 오늘도 너무 잘 봤어요 하추 하추 잘 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항상 유용하게 하나씩 정보를 드리는 영상을 만들도록 할게요. 아씨님께서 예리예님저 페노메코 날고 싶어요. 뮤비에서 나온 옷들이나 인스타, 나 페북 같은 데 보이는 옷 너무 예뻐서 아 물론 예리애님도 예쁘셔요 라고 달아주셨어요. 아 저도 페노메코 진짜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영상을 하려고 사실 서치를 했는데 아직 감이 잡히지 않아가지고 못하고 있어요 이지 500 블러쉬 영상 찍었을 때 유튜브 계정 님께서 이지 500 언제는 정가로 팔았었는데 지금은 너무 떡상 저도 겨우 구했어요 저 떡상이 뭔지 몰라가지고 친구한테 물어봤잖아요 야 떡상이 뭐야? 유채 님께서 어, 어글리슈즈 마이키 테크노 영상 찍은 거에 이거 보고 사고 싶어 졌는데 해외 직구도 사이즈 없고 슬프다 저 이거 신발 아직도 정말 정말 잘 신고 다녀요 어디 신어도 막 신어도 잘 어울리는 신발이에요 히드밀리 패션 영상에는 키드민님 팬이라서 이것저것 영상 보다가 들어갔는데 진짜 말투 너무 귀여우세요. 구독해주세요. 아예 정말 감사합니다. 괜니 오프숄더룩 찍었을 때 영하님께서 저는 오프숄더를 아직까지도 도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광광 우럭우어 오프숄더 되게 은근 이런 거 신경 많이 써야 되죠. 좀 귀찮은 것 같아요. 등에 뾰루지 있어도 굉장히 신경이 쓰이고 또 막이고 흘러내릴까봐 걱정하는데또 신경쓰이고 그리고 사고싶은데 사이즈 때문에 너무 고민이에요 라고 댓글을 하셨어요 강다님이 입으신 착장도 보여드리고 이기광님이 입으신 것도 같이 보여드렸는데 몸이 어떻든 괜찮은 것 같은데 한해 데일리룩 캠퍼스룩 추천 영상에 제이스칸님께서 개인적으로 양말은 비싸긴 하지만 유니클로 긴 양말이 최고 검정 긴 양말, 흰색 긴 양말 몇개 사면 코디 편해져요 아 진짜 이런 무지 색깔 양말 사면은 정말 정말 정말 코디하기 쉽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색깔 있는 양말 안 사요. 포인트 양말 이거는 그냥 신짜 않기로 했어. 너무 양말까지 신경 쓰다 보니까 머리가 너무 아프더라고요. 어이구. 머리가 너무 아파져서 양말은 그냥 무지 색깔로 통일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장인성 님께서 어미니멀룩 추천해 주셔서 감사해요.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안 그래도 코스가 제 최애 브랜드입니다. 옷의 재질이나 핏 그리고 봉제 마감 같은 것이 너무 좋아요 저도 저런 꾸왕꾸 느낌으로 많이 입습니다 질샌더도 좋은데 비싸서 몇개 구매 못했네요. 무튼 오늘도 열일이니 열일해주셔서 감사해요. 되게 저랑 관심사 같은 분들이랑 소통하고 이러는 거 너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유튜브 하면서 제일 좋을 때가 어, 아 저는 뭐이 브랜드 좋아해요. 뭐 저는 이런 스타일 좋아해요. 뭐 이런 정보가 있어요. 뭐 이런 거 말씀해주시는 거 진짜 너무너무 좋아요. 이지블러쉬 영상에 릴비 님께서 레디 진짜 멋있죠? 남자가 봐도 레디는 섹시... 섹시한 남자야? 뭔가 분위기가 엄청 섹시한 것 같아. 왜지? 배준우님이 레디 너무 멋있다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딘패션 남자 악세사리 추천 영상을 찍었을 때김지현님께서 정말 도움이 돼요. 감사합니다. 라고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 이윤우님이 누나 너무너무 귀여우시고, 키드밀리 패션 추측도 너무 잘하셨고, 이런 식으로 계속 열심히 영상 올리시고 하시면 더잘될것 같아요. 구독하고 항상 챙겨보겠습니다.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정말 이런, 이런 칭찬. 너무너무너무 행복해요. 너무 행복합니다. 진짜 캡쳐놨다가 우울할 때마다 보고 있어요. 양씨님께서 트렌드를 잘 반영해서 좋아요라고 하셨어요. 제가 또, 트렌디한 거를 많이 찍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히드밀리 영상에 옷 보러 왔다가 목소리 듣고 구독했어요. 영상 자주 볼게요. 민경님께서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강상현님께서 브랜드 소개 같은 것도 해주시나요? 라프시모스에 대해 좀 알아보고 싶은데 가능하시면 올려주세요. 라고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라프시모스도 굉장히 많은 사랑을받 저는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럼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도록 해요. 항상 열일하는 유튜브가 되겠습니다. 화이팅!